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9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 요즘은 네.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웃음> 그, 참, 예측이라는 단어가 예. 쉬운 단어는 사실 아니죠. 예, 수시 변동입니다. 이제 조금 조용해졌다 싶은 물가가 지난, 후, 지난주에 예, 상치를 웃도는 바람에. 네, 또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진 듯 합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다 팔고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죠.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의 하드위스에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팔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최근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9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요. 어 트리플 악재라고 우리가 자막에 두었는데 네네네. 물가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예. 이것이 이제 뒤통수를 때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더 세게 올려야 된다. 그러면 예. 경기 침체 이세 가지가 네네. 다시 다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뭐 물가와 경기 침체와 금리가 어 따로 따로 노는 건 어차피 아니죠. 서로 서로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영향을 예. 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주에는 이제 그 미국의 그 8월 물가가 음. 어 나왔는데 그 이전에.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 음. 핵심은 뭐냐면 웃돌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 내역을 봤더니 모든 부분에서 올랐다는 거죠. 이제 예. 뭐 떨어진 건뭐 육가 정도이고 음. 나머지들은 모든 부분이 이제 올랐다는 이 음.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물가 상승이 이제 상승.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의 핵심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두려운 건 뭐냐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려야 되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올려야 된다면, 음. 이거는 잘못하면은, 연준이 시장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음. 경기 침체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예.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예. 걸로 부각됐습니다. 하여튼 지, 지금의 주식시장에 있어서 핵심은 음. 물가나 금리라기보다는 음. 경기 침체가 예. 핵심 뭐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월은 이런 것을 기대하겠죠. <웃음> 금리도 적당하게 컨트롤하면서 물가를 잡고 동시에. 경기도 훼손시키지 않고, 이것소연상륙이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파월 심경도 복잡하겠습니다만. 네. 우리도 기대하는 것은 그건데, 네. 그죠? 네 예. 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에포 미국의 네네.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 자막에처럼 금리보다 점도표 이것은 자 금리는 최소형점치로, 심지어 뭐 일까지 기하고 그렇죠. 있고 예, 예, 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었던데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주시장이 우리나라로 해뭐 월요일날은 이제 그 추석 연휴였고, 화요일날 개장을 했고, 화요, 화요일날 한 65포인트 정도 오르고 나서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금리가 이제 발표, 아니, 에, 물가상승률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목금 3일 내리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에 함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물가상승률, 엔드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음. 지금 얘기는 그전에는 0.5 올리냐, 0.75로 올리냐 했는데 지금 0.75 올리냐, 1% 올리냐, 뭐 이런 얘기였지 예. 않습니까? 즉,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난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 100%는 음.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음, 그 금리는 반영이 이제 반영이 됐다. 음. 그럼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시,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은 금리 인상의 정도보다는 음. 이제 점도표에 이제 시선이 옮기는데 점도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연주, 그 FMC에 참가하는 어, 각그 연준위원들이 음.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음. 거를 이제 점을 찍어요. 음.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는데 점이 가장 많이 찍힌 것을 이제 중위표라고 하겠죠. 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냐 참고로 6월 달에 찍은 올해 12월 음, 말, 연준위원들이 예, 그렇죠. 가장 음, 많이 찍혀있는 데가 음. 3.4 였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죠. 3.4. 3.4 정도가 올 12월 기준으로 일거다라 예, 예. 예 3.4라고 예, 가장 많이 음. 물리게 찍어놓은 거죠. 음. 지금 현재 (2.5예요) 음. 그럼 이제 (0.7) 을 올린다고 그래도 이제 (3.25니까) 앞으로 (11월) (12월도) 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금리 정도보다는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뭐 투표를 할 권을 가진 사람들 음. 투표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을까? 이게 더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지난 6월 달 기준에 3.4니까, 그건 이미 네. 이제 다 넘어갔다. 다 넘어간 거죠. <웃음> 넘어갔다. 네네네. 그, 그것에 얼마가 더 초과될지가 예, 이제 관건이 됐다. 예. 예. 현재는 예.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얘기는 뭐냐면은 올 12월 금리가 4.5에요. 예. 보 어. 금리... 지금보다 플러스이다, 그죠? 그럼 지금의, 지금보다 2%가 더 올라, 그렇죠. 오른다고 예. 하는 얘기는 이건 좀 살인적이죠. <웃음> 살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 있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음, 우리는 어, 다 죽었네, 뭐,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과거에 보면은 예. 주식시장이 뭐반토막 나는 건 유도 아니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에 있어서 지금 핵심 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다행히 두 가지가 좀 음. 있는데. 미국의 이제 무기금리가 예. 계속 올라가지고 예, 올라가지고 지금 6%가 넘었어요. 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아까 얘기한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음. 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주택 가격 지수였어요. 예. 근데 주택 가격 지수가 현재 모기지 금리로 상승을 하는 주택 수요가 급감한다는 거. 음. 수요가 주택 수요가 급감한다는 말의 의미는 음.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할 수도 예. 있다는 예.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음. 조금은 우리가 좀잘 봐야 될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초강세가 음.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한 대략 한108 정도 현재 예.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달러 초강세가 지속된다는 음. 말의, 말의 뜻이 결국은 미국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냐. 음. 이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을 작게 해서 수입 물가를 수입 물가, 이제 예.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달러 초강세가 용인될 수도 있지만, 음. 어, 애플이라든지 그아마존이 많은 그 미국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요. 대표적인 수출 국가죠. 그렇죠. 네. 그 해외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달러 환산으로 하면 계속해서 음, 어, 그러죠. 저기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과연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미국의 FMC 회의 결과와 함께 좀 중요하게 음. 봐야 될 지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하드슈입니다다 팔아라, 네네. 다 팔아야 되지 않냐라는 네네.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물가도 물가였지만 실물 경제의 네네. 바로 한 축인 기업 경제. 네네. 그 속에서 이제 배덱스는 글로벌 물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덱스가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페덱스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물류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무역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니까 예. 이게 또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369 이렇게 해서 회, 예. 회계 연도가 되는데 패덱스는 8월의 2분기 말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좀 다른 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예. 다른 데가 틀을 틀리게 음. 늦게 실적 발표를 한 예. 거죠.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너무 음, 하얘했어요. 음. 어 분기 EPS 주당 순이익이 5.14로 예측을 예. 했는데 3.44 달러뿐이안 나와버렸어요. 아, 5가 3으로 바뀌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예, 크게 하얘, 엄청나게 예. 이제 예. 하해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음. 고용을 앞으로 동결을 하겠다, 예. 해외 사무소 90개를 폐쇄를 예. 하겠다, 예.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발표를 하, 이제 함과 동시에 CE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세계 경제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믿는다. 경기 침체가 글로벌리하게 임박했다고 믿는다고 기자회견에서 네. 언급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의 물류 회사인데 네네. 물류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죠.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경기 아까 얘기했듯이 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음. 염려가 있는데 페덱스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될까 음. 하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모건스탠리가 음. 페덱스와 이 얘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음. 이제 자료를 냈어요 어떤 예. 자료를 냈냐면 은 2021년도 작년도에를 음. 예. 한번 생각을 하면 은 예. 이것은 과잉이었다 음. 어, 물류량의, 음. 물동량의 과잉이었다 음. 그러니까 물동량의 과잉이 정상화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이 상황인데 음. 페덱스 니네가 그렇게 발표하는 건좀 이해가 안 된다. 음. 그러면서 혹시 페덱스의 어떤 자체적인 문제 음. 아니냐. 예. 근데 페덱스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임박했다고 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음. 얘기를 했었는데 또그 얘기 들으니까 또모건스 테니 예. 말이 좀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령치가 5에서 3으로 급락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 보이긴 죠 그래서 하죠. 이제 니네 어떤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했어요. 또 같은 세계 글로벌 음, 물류에서 UPS가 UPS, 있잖아요. 비슷한 물류에서. 그렇죠. 예. UPS 실적을 한번 보고서 우리는 판단을 했다. 예. 아 이렇게 음.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패덱스와 관련된 부분은 뭐이 정도에서 정리해서 한번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다 팔아라라는 것의 하나의 실질 사례로 페덱스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다 팔아다라고 하는 다른 그 이유들은 뭐가 있나요 이게 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음. 지난주 금요일날 (3.455에) 맞췄어요 예.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여기서도 음. 얘기를 했는데 (10년) 만기 금리가 이제 저렇게 계속 오르락 간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분명하다. 자, 여기서 매도는 주식 매도. 그렇죠. 거네요. 여기서 예. 이제 채권금리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어, 무엇인가 경기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음, 팔아 그렇죠. 팔아둬라 하는 음. 거고, 그러면서 내년 3월 기준금리, 아까 그 점도표상 음. 기준금리는 12월에 4 5가 예. 예. 예측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음. 채권금리를 베팅하는 데에서는 뭐냐면은, 내년 3월에 예. 4.5에서 4.7 뭐 음. 비슷한 수준이죠. 예. 어 그렇게 배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기준금리가 4.5, 4.75라는 음. 말은,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도 계속 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 결코 지금, 주식시장을 함부로 사지는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이 달리어도, 기준금리가 그렇죠. 4.5%가 오르면, 국가에 약 20% 부정적, 이게 20%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20%가 또, 현재,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렇죠. 예, 서 그, 예, 예. 3,900을 깨졌습니까 다시. 그렇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기준으로 보면 그대로 적용시키면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현재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지금 당장. 에 모건 스텐이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 뭐냐면은 모건 스텐리는 일단 판다고 하면 언제 매수 그렇죠.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이제 포지션을 줄여놓은 다음에 음. 다시 다시 이제 사야 될 시점을 음. 얘기를 음. 하는데 그세 가지 조건인데 뭐냐면 첫째. 예. 예,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35만 건에 달할 때. 예, 경제가 지금보다 더안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그렇죠. 때라는 거죠. 35만 건까지 가면은 그게 맥시멈이 될 음, 거라고 맥시멈이 이제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 28만 건 정도씩 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8만 건에서 음. 한 7만 건 정도 더 늘어나면은 예. 예. 그게 맥시멈일 음.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0년물 금리가 4% 초과했을 때 계속 아까 예. 나온 그 예. 언저리니까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지금 지난주 3.45% 뭐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게 4%를 초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 경제가 안 좋은 국면으로 간다라는 측면이다, 그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된다면 음. 그 이후에 매수를 해야지 음. 아직은 실업청구권 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10년물 금리도 4%를 초과하는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음. 있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을 때 그 타이밍을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측한다는 거죠. 그렇죠. 모금수입니다. 그러면서 모건수장의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그러한 매수의 기회는 내년 1분기 음.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 한국 시장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컨대 뭐다 팔아라고 해도 이게 주식 시장은 부동산과 다른게 다른 것처럼 예, 예, 예. 계속 뭐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하락세를 해도 오르다가 빠지고, 오늘는 상승세를 해도 내려가면서 빠지는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 만약에 조금 뭐~ 현금 비중을 늘린다 해도 그 시기를 잘 택해야 된다 네네. 또 요즘은 뭐~ 주식 시장은 또 개별 종목과 전체 지수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조금 우리가 팁을 첨가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큰 마음속에 가져야 될게 선택적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음. 모든 게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 상황에서도 뭐 입맛을 좀 다셔보고 싶다는 음. 뭐 이런 욕구들은 있고 또 여기서도 음. 내가 무엇인가 기회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로서 예. 예. 그랬을 때 구조적인 성장주의예요. 그러니까 음. 단순히 실적 개선이 아니라 음. 구조적 성장주예요 자 구조적 성장주라는 의미는 어떤 죠아그 의미는 뭐냐면은 경기에 상관없이 예.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없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음.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음. 공장을 증설하고 예. 이런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재, 이제, 2차 전지. 이건, 예. 뭐, 얘기 해도, 예. 뭐, 얘기 안 해도, 뭐, 얘기 안 해도 2차 전지주는 뭐, 계속해서 예. 공장 증설한다는 뉴스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신재생 에너지. 예. 아, 미국의 이제, 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엔데믹을 정식으로 음. 선언하겠다고 예. 하는 얘기가 슬쩍슬쩍 이제 예. 에드벨레을좀 띄우고 예. 있, 있, 있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는 다 엔데믹이죠. 예, 예. 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본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인데 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걸 가졌으면서 가졌으면서도 최근에 낙폭이큰 낙폭이 업종 그러니까 예.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 우화가 음. 아니라 엔드 음. 경기 방어적이면서도 낙폭과대 업종 자 지금 예. 자동차 및예차전지예차전지는아예도 예, 예, 예. 들어가고 예예 들어가 예예예예예 요즘 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긴 했어요 그렇죠 렇죠죠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계속해서 음. 무엇인가, 계속 좋다고는 음. 얘기하는데 예. 지금 어, 상승을 못하고 있고 예, 약간 이제 애면 받고 예. 있는 게 자동차고 음. 이제 그 외에 한동안 쭉 올라왔다가 음. 어, 6월달에 좀 올라왔다가. 쭉빠져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음. 이제 음식류고 유통이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음식조와 관련돼서 최근에 음. 에, 초코파이도 뭐 가격을 올랐죠. 올렸죠. 농심라면도 가격을 그러니까 올렸죠. 물가 인상을 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쪽이 또 음식료 쪽이먹고 그렇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웃음> 그, 그런 쪽. 이렇게 예. 해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치면서 음. 낙폭화대업종 중. 아까 음. 얘기했듯이 에, 무엇인가 어, 불확실성이 커진 음. 이 상황에서의 예, 전략으로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다 팔아라 라는 제목으로 어, 9월 셋째 주 주간 주식 전망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항상 오른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서 또다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이 주식 투자자죠. <웃음> 그런 측면에서 음. 안전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보면 방어 또 적극적으로 보면 그나마 거기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면 뭐. 좋겠고요. 어, 등등의 판단을 하는데 어, 오늘 어, 저희들의 소견도 참고가 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